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나카의 프루티 글램 틴트 컬러가 다섯 가지가또 출시가 돼서 제가 저번에 출시됐을 때 영상을 남기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다섯 가지 컬러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마진립을 표현해주는 고수분의 립 틴트이고요. 입술에 올리는 순간에 물처럼 발리면서 컬러감이 밀착되고 마무리감이 광택으로 싹 감싸주니까 심지어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서 입술이 전체적으로 예뻐 보인 데다가 저처럼 건조한 분들도 이게 싹 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을 해보니까 첫 컬러 그대로 착색감이 남아있어서 지속력도 좋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제가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컬러감들이 원톤 쿨톤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로 출시가 된 데다가 입술에 올리자마자 과즙미 팡팡 장난이 아닌 컬러들로 출시가 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컬러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115호의 MB 컬러를 입술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채도 낮은 플럼 컬러거든요. 저는 매트한 타입을 되게 좋아해서 매트한 타입만 사용을 했는데 요즘 글로우 타입에 완전 빠져가지고 좀 글로우만 또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게 좋은 게 입술에 딱 올리자마자 밀착이 되는 게 되게 좋고 심지어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45각도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입술에 밀착력을다 높여줘서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우선 살짝만 올려볼게요. 이게 원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쿨한 컬러인데 은근히 쿨한 것 같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오묘하게 드는 컬러예요 아까 봤을 때는 진짜 플럼 빛 컬러가 은근히 강했는데 레드 컬러에 플럼 몇 방울 섞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돌고 와인을 좀 마신 듯 뭔가 상그리아를 딱 마시고 난 뒤에 착색된 듯한 그런 컬러감이 되게 많이 들어요 구매하고 나서 좀쭉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워낙 매트한 타입을 조, 좋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글로우 타임 끈적거리거나 되게 오일리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싫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쫙 밀착이 되면서 컬러감이 딱 스며들고 심지어 입술에 올리고 난 컬러와 착색 컬러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저 입술에 진짜 각질 많거든요 관리를 해도 진짜 각질이 많은데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컬러 한번더 올려볼게요. 너무 예뻐서 진짜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바르고 나가도 너무 예뻐. 이게 레드가 너무 강렬하지 않고 그냥 알맞은 정도의 그 플럼빛 레드여서 너무 예뻐. 확실히 한번 올렸을 때 그때가 훨씬 더 데일리로 사용을 하기가 좋아서 활용성이 더 높게 컬러를 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캔디디 컬러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면 핑크 컬러가 들어간 레드 컬러거든요. 뭔가 상큼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입술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핑크 컬러가 살짝 느껴지면서 레드 컬러가 느껴지는데 이것도 약간 쿨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선등에 올렸을 때의 느낌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역시나 입술에 올릴 때도 되게 상큼하고 상쾌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면서 이거 하나 올렸는데도 뭔가 얼굴을 딱 화사하게 불을 밝혀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엄청 얼굴에 톤이 되게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게 정말 뉴트럴 톤부터 쿨톤까지 진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MLB b 컬러 에요. 어떤 메이크업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레드, 핑크 레드 컬러예요. 컬러를 한번더 올려볼게요. 컬러를 한번더 올리니까 훨씬 더 예쁘다. 진짜 미쳤다 진짜. 진짜 과즙이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 약간 그거 알아요? 스크류바 진짜 맛있게 먹은 느낌? 너무 예뻐 진짜. 이거는 컬러를 이렇게 살짝 한번더 올리는 게 너무 예쁘네 진짜 미쳤다 진짜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지금 저 원래 레드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쯤은 있어야 될 컬러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캔디드 컬러는 두번 올렸을 때 느낌에서 그냥 끝났어. 너무 예뻐. 이번에는 제타 컬러를 발라볼 건데요. 제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발색을 해봤을 때 살짝 채도 낮은 살구빛 브라운 컬러의 느낌도 나고 그다음에 카라멜 컬러의 느낌도 살짝 나는데 입술에 한번 살짝 올려볼게요. 이 컬러는 진짜 호불호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저는 사실 이런 컬러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너무 브라운 컬러의 느낌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컬러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손등에 올렸을 때는 아 브라운 컬러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 오렌지 브라운의 컬러의 느낌이 나서 은근히 매력적인 컬러더라고요. 약간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은근히 고급스러운 컬러예요 이거는 컬러를 뭐한번 올리고 두번 올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컬러감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연출이 돼서 저는 이렇게 바르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너무 예뻐요 어더 컬러를 좀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핑크 컬러예요 어, 약간 채도가 살짝 낮은 쿨한 핑크컬러인데 기본적으로 쿨톤 분들이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 이렇게 딱 보면 따뜻한 느낌도 많이 드는 핑크컬러예요 투명하면서도 흰기가 살짝 도는 핑크컬러라서 웜, 쿨 상관없이 모두 두루두루 다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기본적으로 이 컬러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지만 나는 웜톤인데 약간 쿨핑크를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컬러 선택하면 진짜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예요. 마지막 컬러 드리밍 컬러예요. 이렇게 정말 그냥 쿨한 핑크의 정서 아닌가요? 딸기우유 컬러. 진짜 딸기우유 빛이 그대로 올라가요. 이거는 진짜 쿨톤이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 그냥 봐도 좀 따뜻한 느낌이 거의 많이 돌죠. 이거는 라이트톤, 웜톤 분들도 잘 어울리는 핑크 컬러예요. 진짜 이라카의 제형을 그대로 살려서 탁하지 않고 투명하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라 귀엽고 상큼하고 앙증맞은 그런 딸기 우유빛의 정석의 느낌이 되게 많이 도는 핑크 컬러예요. 네, 지금까지 라카의 프로틱 글램 틴트 다섯 가지 모두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컬러들이 모두 톤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컬러들을 출시를 했고요. 처음에 발랐을 때와 이 착색 컬러의 느낌이 거의 유사해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으나 그중에서도 캔디드 컬러와 제타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웃음> 네, 그럼 지금까지 뮬리뮬리 김밀리였습니다. 안녕! 빠이!